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우와 큰일 났어요 자 이런식으로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는 제가 실수한게 맞습니다 실수한게 맞기 때문에 좀 조치를 취해야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못간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위치를 좀 조절을 합시다 그 전에 이런 것도 막혔네요 어 이런건 좀 확인해야되고요그 다음에 다른데 막힌 데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어이아 이런데 있었네요 자 이것도 길을 만들어줘야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붙여서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 여긴 또 어디야? <웃음>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자, 어디로 가십니까? 음, 일단 이쪽으로 왔고요. 하...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 자, 일단 지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 보시면 그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치가 필요한데 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수익을 늘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 평민을 늘리는 거기다 한데, 그래도 일단, 어, 이런 개선을 통해서 좀만 더 회복이 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일단 지금 치즈 같은 게 부족한데, 자, 공방에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감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전에 200대에서 100대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좀 지켜볼게요. 자 빵도 마찬가지요. 지금 실현식이기 때문에 아이고... <웃음> 처리해야 될게 너무 많죠? <웃음> 이거는 손을 좀 봐야겠어요. 자 일단은 행복도 위주로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머리가 아픈데 행복도 행복도 위주로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이거 말고요. 여기있죠자 우거징이 상인 사람들을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어이 사람은 별 문제 없고요. 일단 기다리면 되고요. 얘도 기다리면 되고요. 얘도 기다리면, 되고요. 얘도 기다리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자 집을 얻지 못한 자아 잠깐만 얘가 있네요 자 이런 애 찾았죠 자메멜 1215번 이 아이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평민이죠 일단은 작업장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집은 집도 여기 있네요 뭐야 이거? 지켜봅시다. 뭐가 문제인 거야? 신앙... 왜 신앙 여기로 가면 되잖아. 자 이거는 뭐... 욕구 문제였는데 금방 해소가 됐어요. 너는? 거주지? 만들고 있죠? 이런 건 기다리면 됩니다. 빨간색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음, 별일 없네요. <웃음> 일단 이런 거는 해프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휴식을 취하면 요구그 욕구치가 회복이 되니까 금방 괜찮아질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런 아이는 좀 확인이 필요하죠. 자, 자네 누구고 어디 사는 사람인가? 자. 그래요.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살수 있는 그집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이쪽에 조만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 벌목 될 때까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고. <웃음> 아, 누구냐고. <웃음> 누구야. 아, 누구지. 자 여기는 안 막혔고 어디일까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어디가 문제일까? 일단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명확하게 메시지가 안 뜨는데 일단 의심되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여기인것 같아요 이거 좀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어? 거래하네? 그러면 수정을 하고 자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일단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얘 위치를 좀 바꿀게요. <웃음> 한번 그래 봅시다.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어자 수입이 점점 늘어났지만 유지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일단은 이 아이들 있죠? 일단은 음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더 생산시설에 투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예전처럼 한 20명이나 30명 이상을 투입을 해야지만 그만한 생산력이 회복, 그 복구가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만 더 사람들 투입을 시킵시다. 아, 그러니까 어디냐고? <웃음> 희한하죠? 여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을 좀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꼭 찾아야겠어, 안 되겠어. 자, 행복도 행복도 불행한 사람들 중에 찾아야 겠어요. 안 되겠어. 딱히 없는데? 아 이해가 안 되죠? 잠깐만 자네 누구고? 아또 여기지? 그래. 아 이런 애들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어차피 저쪽에 벌목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을이 만들어질 거예요. <웃음> 일단 행복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럴 동안 지금 먹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 아이를 이름이 조지죠. 이 조지를 여기에다가 고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판매 예약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이쪽에 비어지면 그때 좀 작업을 하던가 할게요. 프로모션 타임 자... 우리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교역 때문에 좀 유지가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좀 소비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 평민을 승격시킬 사람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치즈공방은 당연히 해야되고요 점원도 해야되고 재단서 당연히 해야되고 운반꾼은 약간 보류합시다 시장점원도 하고 자 운반꾼 채집꾼 이런 사람들 보류하고 대장간 당연히 해야되고요 음 그래 그래 건설도 나중에 할게요 숲지기 숙지기는 그래요. 얘는 시민 계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도 될것 같고 한 일단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시민을 진급시키냐 마냐 이거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요구치가 많은데 제가 고급 음식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보류를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양조자도 있다고 이런 거 해야죠. 그래요. 이 정도면 만족이 될것 같습니다. 끝! 그러면 수입이 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치해야 될게 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우유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자 우유는 중요하죠. 그쵸? 젖소 목장을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다 지을까 이쪽에다 지을까 고민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거주민 건물이 생겨날 거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건설할게요 일단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음 아시겠지만 좀 꽃단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고요. 이것도 여러 개 설치가 가능하죠. 자 이쁘게 이미지를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도배를 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다들 행복해 할 겁니다. 잉? 응? 어, 이건 좀 실망인데. 어, 좀만 더 설치를 할게요. 어디 갔지? 덤블. 아, 그리고, 자, 나무도 심어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좀 길따라 살짝살짝 심만 지어줘도 해피해 보일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어, 이건 좀 유감인데? 음 응, 그래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아, 좀만 더 다듬을게요. 이쪽만 살짝살짝 살짝 좀 설치를 하면 해피하네요. 좋죠? 예 네. 나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고민을 합시다. 아니면 자, 작업장 중에 비어있는 곳이 은근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발당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원래 창고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빨리 충전이 되다보니까 그 점원들이 그... 재료를 그 자원들을 챙기는 그런 빈도를 좀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창고를 두 명을 그... 이렇게 두명 정도까지만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른 일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그래서 일단 창고 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와중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택 가지고 싸우시면 안됩니다. 다들 어 잠깐만 그 전에 음 이쪽에 집을 만들나요? 어, 좋아요. 자, 여기 집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한번 만들어줍시다. 자, 여기는 차근차근 건설을 하도록 할게요. <웃음> 그러고 나서 어디 보자 여기 여기였나요? 이쪽이죠. 지금 13개밖에 안 남았죠? 이거 다 구매가 완료되면 그때 파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유지비 음, 636에 574 잠깐만. What? 어, 음. 제 생각엔 말이죠. 이런 것, 자,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갈 길이 없다고? 말도 안 돼. 여기 내가 뚫어줬잖아. 자, 사람들 나온 것 같은데? 와 이거 놀랍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아 이건 또 뭐야? 식료품 가판대. 찾아봐야 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 여기서 그렇게 에러 메시지를 뱉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잖니. 여기 있는 집 일단은 없애야 될것 같아요. 자, 없애고 다시 만들자.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일단 없앨게요. 나중에 이쪽에다가 그냥 생산 건물을 집어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놈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좀만 기다리고요. 분명히 여기가 여기다가 건설을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새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쵸? 바로 만들기 시작하죠? 좀 기다립시다. 한 개! 한개 남았어요. 자 이럴 동안 사람들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고요. 수익은 무역 교역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요. 좋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 어 지금 그... 자 우유가 부족하니까 좀 소들을 고용하고요. 하나로 충분한지 안 한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전 2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끝끝 끝. 그래요 잘 가요. 휙.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는 안뜰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자 벌써부터 큰 주택을 만들었고 여기에 그.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들거고요음 그래 여기다가 좀 장식을 해주자 어차피 여기서 더이상 증축이 안될것 같으니까 자 이런식으로 이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그래요 자 이제 메시지가 안뜹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돈은 어느정도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먹는게 좀 부족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대로 좀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열매를 수입할 그 저장시킬 수 있도록 지정하고 한명뺀 다음에 이쪽에다가 <웃음> 채집꾼 오두막을 하나씩만 더 만들게요 어차피 채집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시즌2 하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열매가 없다고 가만있지 않아요 그냥 먼 데까지 가가지고 가용... 그 채집이 가용이 하다면 거기까지 이동해서 어떻게든 열매들다 얻어오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좀 약간 고난이기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 <웃음> 별일 없을 겁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가한 명씩 빼게요 여기도 워낙 가까우니까 일단 한 명씩만 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남 테니까 그삶 가지고 음, 자원을 좀 채집한 데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네요. 어디... 리젠 속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열매 열심히 재집하고 있죠? 일단은 만약에 얘가 이쪽에서만 그...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건설계 같은 경우는 자원을 저장할 때그 지정한 시설에만 저장을 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까이 있는 거 먼저 수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상황을 보고 자, 한 명이서 충분하다면 한 명으로 좀 운영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자 프로모션 단계가 왔죠 자 우유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음 이야기한대로 그 우유는 좀 치즈로 만드는데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자, 젖소 목장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와우! 자, 고난이 끝났구요. 다행입니다. 자, 여기다가 아니! 아니! 아... 그래요, 이쪽은 사실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젖소 목장을 이쪽에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막을게요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이 와중에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로로 뭐든지 다 승격을 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음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 이거는 껐다 다시 키면 될것 같아요 자 리스트가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음 그래요. 지금 운반꾼하고 채집꾼하고 나부꾼밖에 안 남았죠. 그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아 그런 동안 그책 하나만 할게요. 자이 아이 건설이 다된것 같은데 여기 수용량이 60 밖에 안되네요. 그쵸? 그럼 계산합시다. 여기는 몇 명이었죠? 130 190 그리고 자 이쪽에 있는 교회가 육십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교회가 40어 충분히 남아 도네요 그러면 이제 남은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쪽에다 교회를 만들어 주는거 그런데 어 여기에 쓸만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자 저희가 도, 드디어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쪽은 광산을 또 만든걸로 할게요 그래서 교회를 음 교회를 이 아래다가 이렇게 지워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잠깐만 한번 테스트 더 합시다. 제 집행관이 분명히 놀고 있을 거예요. 놀고 있기 때문에 어, 조사 다 끝났네요. 그러면 자 이런 거나 좀 시켜놓고 바로 건설합시다. 여기다가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작게 작게 만들게요. 일단 여기는 <웃음> 아 여기다 만들까? 교회를?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거야. 얘네들은 이쪽 교회에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갈수 있도록 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아 개척자 교회 말고요. 자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겠죠. 자, 빨간색은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쪽에 집이 있으니까 여기다가좀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 이 정도까지만 만들까요? 아니요 여기 사들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한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다 빵빠래 하나만 들고 음 아니 안 이뻐요 안이쁩다 그래 이렇게 지울게요 음, 뭔가 부족한 게있고 아, 이것도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이 아이가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이거 너무 앞 너무 뒤에 있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만 지을게요. 자 균형은 맞춰야겠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장식이라든가 이런거 붙이면 좀괜찮아질거예요자 빨간색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다시 700정도 회복이 됐고 빵이 좀 문제긴 한데 자 생산라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살집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쪽일 것 같아요. 제가 거주지 공간을 조금만 더 확보하고 네, 벌목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이런 거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명, 세 명이 필요할 것같지않아요 여기는 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어좀 인력 배분을 할게요. 여기도 3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분할게요. 자, 우유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치즈가 부족하구나. 음, 머리 아프네요. 머리가 아프죠? 저희가 처리할 때일 게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유를 좀 열심히 만들게요. 자, 5마리 정도 뽑고 우유가 부족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난 이, 이 생산량이 못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율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유가 많아지고 이 생산량이 어, 좀 더디거나 이 재고가 좀 줄어든다면 이 치즈 공방을 좀더 만드는 걸 고려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잔여인력이 몇 명이니? 돈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 도박을 합시다 금 있죠? 금 하나 자 이거 하나만 먼저 지을게요자 이렇게 하고 이 앞에다가 재련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골드 스멜터라고 있어요 이건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최근에 패치가 된거라 아 그런데 왜 인발리드 로케이션 떴을까 그거는 이해가 된다 제가 땅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에다 하나 짓고요 그리고 이것도 석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숯가마! 숯가마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장식을 빡세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 될것 같아요 또 어찌됐건 한이 정도만 생각해서 건설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금광이 건설되고 대리석을 그래 대리석 이제 슬슬 좀 채굴하자 호잇 그래서 대리석이 생기면 음 여기 있는 그.. 어디 갔죠? 석상 있죠? 석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음.. 뭐빠트린게 하나 있는데 제가.. 건설 작업자의 오두막 공방이네요 지금 여기에 스테인드라스, 스테인글라스 드 공방이 있는데 이거 아직 사용 안할 거니까 내비두고 그... 기억이 날진 모르겠는데 제가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부속 건물에 단게 있어요. 그거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서 어 그래요 여기 있네요. 그래요 이런 게 있죠. 그 이거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먹는 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죠? 벌써 900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그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좀 잘, 그 재료가 여러 개니까, 일단 두 명이 그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여기는 그래, 두 명, 두 군데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여기는 어때? 지금 네 군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자르진 않겠죠? 아 어, 식료품 창고? 잠깐만 이것 좀 사람 줄입시다 한두 명으로 커버가 능할것 같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럼 남은 사람들을 또 배치를 시켜볼게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 식료품 창고가 어딨죠?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도 하나 지어야될것 같아요 지읍시다 한어 이거 아닌데 이거를 여기다 지울게요 여기다 짓고 별일 없을 겁니다 호잇 아 인발리드 포션 아 제가 땅을 안 샀어요 아 그러면 얘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저장 수치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13,4,10 어 그렇게 쌓이는 편은 아닌데 근데 20이 넘어가면 챙겨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식료품 창고를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집이 있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밥 먹을 어디로 가니? 여기로 가겠죠? 잠깐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식료품 창고를 하나 짓고, 자, 시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마을이 구성될 수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자, 이 정도만 지정하고, 시장을 만들게요. 호잇!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224명 저희가 갈 길은 아직 멀어요 저희 속상도만 들고 해서 좀그 추가적인 이득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아직 못 쓰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일단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